네, 안산 단원회 김남국입니다. 네, 그 한동훈 본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기분은 누구로지셨어요 <웃음> 어, 지금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죠. 아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한 번도 사과도 없으시고 기분이. 네, 장관님, 그,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나 어, 국회에서 하는 여러 장관님들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여러 현안 질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도 있고 또는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 국민들에게 국무위원 장관의 발언으로서 확인받기 위해서 질의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계속 따져 묻기 위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바뀌셔서 순서까지 바꿔가지고 제 앞처로 바꿔가지고 이거 넣으신 거잖아요. 자, 장관님. 기본적인 어떤 팩트는 있어니요 그 이런 모습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오히려 차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또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뭘걸 거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뭘걸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다그치고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잘못되고 오만한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장관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국회의원과 국감장에서 내기하는 그런 자리를 쓸수 있는 겁니까 제 저는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김경 있구요. 위원님이 처음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장관님, 제가 장관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가 아니라 음. 시청하시는 국민들 앞에서 책임감을 잊고 발언, 발언을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 더뭐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더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가지도 않은 네, 답변을 제가, 제가 이야기한 게 따로 시간이 걸렸다네요.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네, 김의원님거기 예 진행하시죠 예 안산 단원읍의 김단구입니다 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그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쓰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론을 좀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그 여론조사의 뜻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앞서 장재원 님께서지의해 주신 내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장관님은 정무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정치인이시고 정무직 장관이신 거죠.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인데 장관이나 정치인이니까 여러 지지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특히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반반이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70, 80% 이상의 공직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라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나눠져서 반반의 이런 직무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 정치수사, 잘못된 언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거의 정치인만으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탄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왔다 온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박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 법무부 장관님께 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어,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어, 그 사안은 아까 김성원의원장 말씀드렸지만 그이 어. 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 제가 그 법원 행정권 어, 법원 행정처행정법 그 행정권 남용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하면서 나왔던 보도됐던 이미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그, 지금 보게 되면 법원 행정처의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그다음에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 나고 지금 위원님 제가 말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지금 아니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답을 드릴 기회 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성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비밀 유출이 판단을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고 왜 하냐면요 제가 설명하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수사, 그 사건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설명해어야겠 말씀이죠.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그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그, 그이 김모 어,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뜨거운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원석 당시 특수 1부장이 어, 서로 소통한 상대방은 어,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검, 법원 내에서의 어떤 그이 행정 처리에 서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것 불과하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한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 되면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거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 어떻게 통상 알려준가 주 확인을 해봤더니.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비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기소를 한 이후에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준다는 라 겁니다. 지금 방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윤리 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고 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사건으로 그것을 지금, 그 예.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그 김모 판사 포함해서 포 상당수가 구속돼서 그 사건 성공한 사건이고요. 법원의 법원 법원은 또 법원의 특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어,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적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법원 행정처에 있어요. 법원 의 정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동일한 않습니다. 동일한 작도에를 적용해야지. 그건 그거는 영장 판사가 영장 판사가 그것은 개통상의 명령 받는 구조는 아니고요. 감사 담당관 아닙니까? 감사 담당관한테 이런 이런 상황 이 있으니까 감사 그리고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서 감사라든가 감사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으세요가 아니라 ]까? 잠깐 멈추세요. 아니. 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40여 주철에 가르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소사상 기계 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다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예야 돼. 그서 문제되는 판사가 장관님, 있거나, 판단할 수 똑같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웃음> 하셨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웃음>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네, 장관님, 제가 충분히 그냥...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자,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들었, 들었,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그 지난 8월 1 1일에 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건, 찬 사건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 무죄 선고 받으신 거 아시죠? 어, 무죄 판결 난건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무죄 판결 났지만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까지 면제부를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사품입니다 이거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지나서 면제, 면소 판결 받았고,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전차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김전 차관 처벌 피한 거 사실상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검찰의 제19 봐주기 수사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좀더 일찍 수사를 했,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판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님 사과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했고요 저는 이분을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과 똑같,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겁니다. 무죄까지 어떻게 어쩌 보면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청와대발 기획사정, 청와대발 기획사정이슈가 있었고요. 기획사정 그 기획사정, 그리고 불법 출금 사건도 같이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재판 중이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할 그, 부분을 나오면 아,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면 계속 그 질문을 막아요 자 아니 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 사설 막으러 사설 님 이거 좀 말씀해 주시겠 위원장님 답을 제가 막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다 답을 들으실 생각라면 답을 답해 주셔야죠 승연하게 답변할시기 위원장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면 됩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 온갖 사설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이 끝내 무죄 검찰 제19 감싸기 원죄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자, 또 동아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의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책임지라는 자세 또한 볼수 없다. 이에 대해 수사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김전 차관 기습 출국을 막은 검사들의 떠들썩한 수사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 장관님, 이래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어, 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분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저는 어, 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전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어, 무리할 정도의 수사까지 끝에 결국 이제 무죄까지 나왔죠. 구속까지 실컷었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을 감사생각 전혀 없고 저거, 저거에 대해서 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 역시도 어,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발 청와대 행정관발 그리고 무슨 뭐저 윤총경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기획사정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어,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걸 불법 출금으로 막는, 막는 권력관계 관계자들이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상황 전체는 저는 어, 이김학의 사건, 으로서이 사람이 잘못됐던 부분 수사가 다소 무지, 미진했다고 비판받는 부분, 거와 함께 수사 과정, 그러니까 기획 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 적인 어떤 출금 과정 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찰, 경찰, 경찰에서 있지만 신청 발레했고, 자 김남국 의원님. 압수수색하지 않고 압수되지 압수수색 않았나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명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목회 님. 예. 차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뭐 법무부 장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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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도 있고 또는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또 국민들에게 국무위원 장관의 발언으로서 확인받기 위해서 질의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계속 따져묻기 위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음.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 순서까지 바뀌셔서 순서까지 바꿔가지고 제 앞처로 바꿔가지고 이거 넣으신 거잖아요 자 장관님 기본적인 어떤 팩트는 이상하죠 그 이런 모습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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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국감장에서 내기하는 그런 자리를 쓸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자체가 말이야. 제 말이야. 제 말이야. 매우 잘못되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김경 있겠죠. 위원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가 아니라 음. 시청하시는 국민들 앞에서 책임감을 잊고 발언, 발언을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조금 더뭐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